왔다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 오늘은 오이와 야채 카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허허, 펭귄이 나왔어. 펭귄. 자, 먼저 이렇게 오이 카미해로 모든 행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크랩으로 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면서 만들어 놓은 카빙들을 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자르시고요 끝부분에 한 5cm 정도 남겨가지고 8 조각을 쭉 내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오이로 나비를 만드는 겁니다. 중간에 소막을 해서 또 오이 꽃을 만들어 봅니다. 꽃의 형태는 자기 생각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전형적인 룰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꽃을 만드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뚝딱뚝딱 해서 맨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처음에 봤던 그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가지로 만들어집니다북극에서나볼수 있는 거죠? 펭귄, 오이 펭귄, 가지 펭귄. 막 이런 거 재미로 그냥 만들어 봅니다. 홍째로만드는저 모양이 나옵니다. 어디서도 보실 수 없는, 여기서만 볼수 있는 오이와 가지, 펭기를 갖다가 보시고 계습니다 저쪽에서 오이와 가지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오이도 펭귄을 만들면 괜찮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것 좀 보자. <웃음> 제가 만들었어요.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것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만들어놓은거 스크랩을 해서 이미지로 쭉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일을 통째로 해가지고 그냥 꽃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색감이 이쁘죠 거의 가지 막 만들어놨던 거 한꺼번에 전시를 해놨네요. 이거는 나비죠, 나비. 줄을 썼어, 줄을 썼어. 예, 네, 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 행태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죠. 네. 달라서 만들 수도 있고요. 어, 날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 오히려 좀 물러요. 그래서 날개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행태 그대로 니다 그냥 고치고, 어, 데크레이션 할때쓸수 있는 기본적인 카빙,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행태를 만들 수 있죠. 네. 오이 섀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끝 오이의 끝 부분을 가늘게 잘라내면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오이꽃 모양 만드는거 오이 하나로 한 7가지 만들어 본거죠 무대기로 여기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물에 보관을 해야만이 하루정도는 더갈 수가 있습니다 콜라비하고난근하고 오이하고 한꺼번에 해놓은거 이렇게 해서 저희 오이와 야채 감이 되어 있는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